안녕하세요.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밤입니다. 연휴 지나고 오늘 출근했더니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바빴었네요. 한해 마무리하면 옛날 같으면 뭐 막년에나 하고 뭐 송년에 신년에 준비하고 이럴 텐데 이런 시간에도 투자를 위해서 좋은 물건이 있는지 또 발품 파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 어, 오늘은 우리가 입주권을 이렇게 사고 팔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어, 입주권을 샀어요. 어, 그럴 때 입주권을 과세로 이렇게 먼저 양도를 한 경우에 그러면 앞에 남아있던 이 집은 언제부터 파는 걸로 하는지 어, 그거에 대해서 요 국세청에 자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. 원 플러스 원을 신청해서 양도를 할때또 양도세가 어찌 되는지 잠깐 곁들여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. 제목이 1주택과 1입주권인데 승계조합원이에요. 승계조합원이라 하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수를 한 거예요. 그죠? a주택은 그전에 산 주택이고 요거는 입주권입니다.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요 1입주권 요거를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요 앞에 있는 1주택 요거를 양도할 때 우리가 그 일시적 아 1가구 일주택 그 비과세로 할때 언제부터 보유한 걸로 인정을 해 주는지 A 주택 B 주택 이렇게 있을 때는 B를 과세로 처분하면 B 주택 처분한 날부터 A를 다시 2년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. 조정때 샀다 하면 플러스 2년 거주도 해야 되고. 그 요게 B가 집이 아니고 입주권이라는 얘기죠. 이럴 때도 A는 처음 A를 취득한 날부터 치주는지 아니면 B 입주권을 처분한 과세로 처분한 요 날부터 인정을 해주는지 그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와 있는 답변은요 요지를 먼저 살펴보면 1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랍니다. 입주권 양도일. 요 입주권은 성계조합원이니까 일반 세율로 양도를 했겠죠. 비과세가 아니고, 그죠? 일반 세율로 양도를 한요 날부터 이제 요 A, 갖고 있던 A 주택에 어, 보유기관이 기산이 되는데, 이기 어느 회신도 한번 볼까요? 어, 귀지리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과 1입주권 성계조합원인 경우죠. 보유세대가 1입주권을 세금을 내고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원래 먼저 가져있던 요 A주택이겠죠. 그걸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관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기재부 재산세제과 194번 2020년 6월 18일자로 답이 나와있는데 요 답이 아까 앞에 입주권 양도한 그날부터 어,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. 사실관계가 요쭉 나와 있죠. A 주택을 먼저 샀고, A 주택을 샀습니다. 그리고 1년 뒤에 관리 처분이 났어요. A가 그 2년 보유가 안 됐죠. 주택으로 2년 보유를 못했습니다. 그죠? 1년만에 관처가 났어요. 요 때부터 입주권이죠. 어,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집을 하나를 샀네요. 이 어, 어, B주택을 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A 입주권을 양도를 했어요. 세금을 내고. 왜냐? 주택으로 보유한 게 1년밖에 안 되니 당연히 이거는 입주권으로서 일반 세율로 양도를 했겠죠. 그리고 팔고 난 이후에 이제 이 B주택이 하나 남았잖아요. 주택이 이걸 어, 뭐 비과세 요건을 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, 양도를 할 경우에 요 B 주택을 취득한 20년 2월부터 어, 기간을 비가세 기간을 치주느냐 아니면 요 A를 양도했던 22년 2월 또는 23년 11월이네요. 어, 요둘 중에 요 하나부터 어, 기산을 하느냐 그 답은 <웃음> 양도한 날부터라는 답이 여기 와가 있습니다. 질문 내용 이해되시죠? 그렇게 했더니, 아까, 어, 보유기관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, 이렇게 돼있죠. 요지에 답변이 이렇게 와있습니다. 어, 그렇다면, 우리가, 어, 원래 한 30년 거기에서 거주하시던,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이 있어요. 주택이. 근데 굉장히 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면적이 넓어서, 어, 그걸 원 플러스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. 원 플러스 원을. 어 그리고 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그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, 충분히 평생 살아오신 집이라서 어,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다 이제 자녀들이 두 자의 눈을 뜨고 부모님한테 어, 아버지 어머니 이거 원 플러스 원을 하면 집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부모님은 또 똑똑한 자녀들 말을 또잘 듣잖아요. 그래서 원플러스원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어 그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한 30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. 부모님은 1주택밖에 없습니다. 그죠? 요 상태에서 이때가 관리처분인가 일인데. 관리 처분 인가일한 6개월 전쯤에 주택인 상태에서 사업신 인간하고 간평받고 그리고 평영 신청하잖아요.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신청을 한 상태에서 관리 처분 전에 집을 처분을 했어요. 요거 원 플러스 원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 처분 전에 요 하나뿐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주변의 인근에 비슷한 금액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시려고 해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이 비과세가 됩니다. 이해되시죠? 비과세가 됩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만약에 관리처분이 났어요. 이제 이주기간이 되었어요. 관처 후 이주기간에 관처가 났습니다. 원 플러스 원 신청한 상태입니다. 이주기간에 원래 평생 살아오신 이 집밖에 없습니다. 부모님은 관처 후에 이 집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사를 가셨습니다. 앞집이랑 뒷집이 똑같이 원 플러스 원을두 집이 다 신청했는데 한 집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집을 처분을 하고 이사를 가셨고 비과세로 이사를 갔습니다. 계속 집은 그대로 있죠. 우리가 이사가고 해야 그래야 그 집을 이제 뭐 공가처리도 하고 집을 철구도 하고 이래 할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상 절차만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 상태에서 2주 기간에 이제 앞집 옆집 다 이사가면서 그때 이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. 똑같이 원 플러스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이럴 경우에 관리 처분인가 후에 이사가는 원 플러스 원을 신청하신 요 원조합은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요. 두개 중에 안분해가지고, 어, 서로 뭐 피이며 감정평가를 안분을 하시고 안분한 것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는 먼저 파는 거는 과세였어요. 그리고 한개 팔고 나면 뒤에 하나 남아있죠. 요거 남아있는 거는 앞에 주택에 계속 연속되는 그거 상에서 비과세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. 기재부에서 바꿔놓은 게 뭔가요? 요 아까 앞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는 과세로 처분을 했잖아요. 원 플러스 원 중에 하나를 과세로 처분을 하고 나면 우리는 두 개를 한 사람한테 다 팔았죠. 원 플러스 원은 중공 떨어지고 하기 전에 이전 고시 전에는 함께 팔아야 되거든요. 한 사람한테 입주권 두 개를 다 팔았습니다. 예전 같으면 하나는 선택해서 과세로 처분하고 하나는 주택의 연장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지금은 예, 앞에 거 과세로 처분했다. 그 이후에 플러스 2년이 지나야 되죠. 단독 보유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원 플러스 원은 어떻게 해요? 두 개를 묶어서 양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럼 인연이라는 단독 보유 인연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인 거예요 두 개는 따로 떼어서도 팔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그 하나는 옛날에는 하나만 세금 내면 될 거를 지금은 예, 두개다 반드시 몽땅 그냥 양도세가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양도차익이 큰 어떤 그런 집을 원 플러스 원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세를 파는 거는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공을 하시고 나중에 두개다 중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건또 3년간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이전 고시 1 플러스 3년이니까 대단지에는 이전 고시가 뭐1 0달 만에도 나고 1년 만에도 나고 하죠 1년 지난 그 이전 고시 1 아니면 10달 지난 아니면 7개월, 6개월, 5개월 지난 이전 고시 1 플러스 3년 그 동안 뭐 팔고 보유하던 60제곱미터 이하 예를 들어 오구 타입을 양도세를 내고 처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하나는 그거를 팔고 난 후에 작은 거 팔고 나서 단독으로 2년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정 때 샀다 면 2년 다시 더또 거주도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. 어, 그렇게 다 충족하고 나서 그걸 비가세로 팔든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비가세로 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잘 생각해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중간에 팔 일이 있다. 그러면 차라리 원플러스 말고 큰거 하나 신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예전에는 그집 하나만 있다. 하나는 비가세가 가능했는데 주택의 연장으로 봐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안 됩니다. 신중하게 잘 신청하셔야 되는 어, 그런 그걸로 세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온 플러스 원은 요즘은 거래가 잘 안됩니다. 특히 뭐 조정으로 묶여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정지역이 아니어도 하나 팔고 나면 과세로 팔고 나면 단독 2년 보유 그래야 비과세. 그거는 전국 공통이잖아요. 그 요건 때문에 무조건 세금 다 낸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봐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원 플러스 1이든 어 앞에 집이 있고 생계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하나를 사서 입주권을 과세로 팔았던 어쨌거나 세금 내고 입주권 하나를 팔았다. 그러면 그 뒤에 파는 거는 단독 보유 2년을 충족을 하셔야지만이 비과세가 되니까 1 플러스 1은 절대 비과세가 될 수가 없고 입주권 신분으로 팔 때는 그렇고요그 다음에 아까 주택 플러스 입주권도 처분 후 2년은 앞에 주택을 단독으로 더 보유를 하셔, 하시고 하그 그 양도를 하셔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짚어봐 드립니다. 어, 최근에는 어, 이런 세금 관계들 때문에 어, 가끔씩 금매물들이 또 나옵니다. 이런 세금 때문에 어, 또 인기 있는 매물은 도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주택의 부속 뭐, 토지라든지 어, 가격이 괜찮은 그런 토지 매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. 어, 그게 아니면 다주택자들은 어, 취득세라도 중과를 피해가보자.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못해 무허가라도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, 무허가 주택은 그냥 또 4.4나 4.6이거든요 취득세가 어, 그런 그 물건들은 금액이 과하게 비싸지 않은 것들은 거래가 또잘 되고 있습니다 어,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정말로 금매처럼 나왔던 그런 물건이 오늘도 두 건이 또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어, 우리가 내가 투자 안하고 조용히 있다 뭐 부산 전체가 다 조용하겠지. 그거 아닙니다. 그래서 부지런히 손품 발품을 파셔야 되고요. 그리고 계약금을 넣을 때는 어 내가 집을 팔아서 만약에 뭐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야 된다. 그러면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우선입니다. 그거 팔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는 중간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. 앞의 집을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되는 그런 그 기간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자금 계획을 먼저 잘 세우세요. 어, 최근에도 굉장히 물건은 좋았던 물건을 이렇게 어,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, 자금이 어, 여유가 계산해서 조금 차고가 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가계약금을 또 그냥 포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계약금도 있었고요. 어,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금액이 조정이 많이 되어서 나온, 어, 그런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또 뜻하지 않게 오셨다가, 뭐, 그 물건을 또 계약금을 넣고 가신 분도 계시고, 정말 부동산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. 모든 물건의 주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음. 느낍니다.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지? 내년 되면 어찌 되는 거 없는,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? 대출이 더 규제가 강화되거든요. 아니 뭐 총알이 장전이 돼야 뭘 총을 쏠거 아닙니까, 그죠? 총알을 국가에서 자꾸 자꾸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어 총알 장전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대출이고 그 총알을 장전하는 수단인데 어 올해나 내년이나. 그 부분은 크게 뭐 바뀌어지는 게 없고요. 어,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여유자금 안에서 최대한 발품, 손품을 파시가지고또 어, 돈을 돈으로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어, 투자처가 있으면 좋은 물건을 찾아서 또 묻어두시고 어, 세월 속에 또 기다리면 그게 또 숙성이 되거든요. 이거는 뭐 주식처럼 단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, 그래서 산삼처럼 좋은 게 있으면 땅속 깊이 묻어두면 그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자라죠.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투자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입주권 원 플러스 원을 비롯해서 입주권 처분 후에 그 다음 남아있는 주택의 어떤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려면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을 해주는지 그걸 잠깐 한번 짚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